하나의 명령으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싶다면 Concurrently를 사용해보세요. Node.js를 설치하고요. npx Concurrently라고 하면 Concurrently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까지 한번 해주고요. 이 뒤에다가 동시에 실행시키고 싶은 프로그램들을 나열하시면 됩니다. Slip1은 1초 뒤에 끝나고요. Slip2는 2초 뒤에 끝납니다. 실행시키면 동시에 실행되고 각자 끝납니다.